삼신 전대 저기 뭐 화대라고 있어 옛날에 네. 집저 집집마다 저기 해대 옷 걸어놓는 해대 지금들은 뭐말 옷걸이 같은 거 얘기하는 옷걸이 거예요. 좋지만 네. 옛날에는 네. 요게 여기 삼신 전대도 요거 요거 질들도 몰라 지금애들은 전부다 이렇게 음. 네, 져서 삼신 받은 쌀을 본그 저기 뭐요 애기 못낳는 이제 그 당주가 와서 그 일을 해서 삼신 쌀을 여기다 부어가지고. 요렇게 매가지고서, 그럼 요가 쌀, 쌀이 들어 앉았어요. 네. 그러면 요거를, 애기 들었을 때까지, 네. 그햇때다 갖다 이렇게 달아면, 아. 매가지고서로, 그 애기 들었으면 이제, 애기 들어서가지고 요고, 고 저기 뭐요 애기 낳잖아요. 그러면 네. 요걸로 첫국밥을 끓이는 거야. 그걸로. 아. 네. 이게 그런 의미 있어요, 이제.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아, 그게. 어. 음. 이게 이제 옛날 어? 한 이제 요런 저기가 200년 전 것이 지금 이렇게 저는 하나 변경이 안 되고 변경이 됐다 하면은 요 평풍 요거만 이제 제가 어 저기 저 변경이 된 거지 요기는 변경이 하나도 안된 거예요 옛날 200년 전거 옛날 방식 그 방식이죠. 그대로 네. 아. 그리고 <웃음> 지금 지금 법사들은 지금 그거를 못 띄야 못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요저 얘들이 아주 저기 뭐여 유물단지들이거든요. 저저이요위 뭐, 요 거는 네. 뭐냐 하면은 네. 저 제가 솜씨 없어서 저렇게 만들었는데 네. 그런 식만 이제 그렇다는 건데 여기 네. 이제 영가들 아, 영가들 혼 혼인대사 지르죠 혼인대사 네, 네, 네. 죽은 적이도 그 집이 안 돼야 안 되면은. 어, 아, 그, 아무 것이가, 장기에 못 가고 시집 못 가서 죽어, 죽어서 원한이 돼서 이렇게 집안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흘어 놓는다. 이래서 음, 음, 음. 이 결혼식을 사혼제라고 연가들 이렇게 결혼식을 시켜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걸 하면은 지금들은 인형을 막 한층 이쁜 인형을 불교상에 가면 있어요 여자 남자가. 네네. 그랬는데 저희는 집으로. 아, 집도 아, 전부 다 이게 사람같이 만들어서 아. 어, 사무관배 아시죠? 사무관배 다 입혀고 쪽들이 고 뭐고 원산 쪽들이 다 입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혼대사 치뤄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뚝대말로 그러니까, 그 귀신들 결혼시켜주는 거네요. 그러 네, 네. 그렇죠 그, 밑에, 밑에 제들은 네. 아주 옛날에, 나, 지금이나, 네. 10살, 20살 밑으로, 15살 밑으로 죽은 애들 있어요. 아, 얘들 애들이, 네, 그 네. 저성에도 못 들어가고, 와서 자꾸 집안에 와서 쉬, 쉬, 아주 시사를 놓는겨. 아. 그래가지고 저거 구설을 할 적에는 참 재밌어요. 음, 엄청 재밌어요. 저거 할 적에는. 지금 젊은 법사도 못해요. 음, 저희는 해도. 음, 음. 그러면 요, 요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자, 저렇게 해놓고서는, 그러면 이제, 그 집이 여자가 죽었다, 남자가 죽었다, 이제 애기참 아들이 죽었다, 딸이 죽었다 하면은 딸만 그게 저기 뭐예요 유리 저 유리 병에다 가두면은 심심해. 그러니까 짝을 만드는 거 불러가지고 저저 <웃음> 저기 전에 애기들도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음. 애들은 호박 지금 와서는 호박이 다 가두고 저저 저기, 뭐예요 저기다 저기 가두죠 저 저 맥주병, 맥주병도 아, 아, 아, 아, 아. 그 뚜껑이 뜰적에는 실을 달궈가, 지고잘 보고 요렇게 이 불에다 달궈서 요시조 무명실처럼 무명실로 가서 요렇게 하면 거기에 떡 떨어져요. 떡 음, 떨어져서 아, 아, 아. 얘들을 사사사사 해서 저 신장이나 또또 또 요렇게 조그만한 신장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얘들 막 홀려가지고 하면 요렇게 이렇게 집어넣으면 거기 들어가요. 얘들이. 음, 아, 아, 아, 아. 그 들어가가지고서 그러면 매운재는 매운재는 가루하고, 저기, 매운 채, 채. 음, 채. 채, 또, 고춧가루. 음, 저, 불태운 채? 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그걸로 마개를 하는 거예요. 아, 못 나오고. 아. 예, 그렇게 해가지고, 꿰, 꿰가지고, 서 이제 법사가 막 입담이 좋아서 꿰면은, 그렇게 들어가요. 음. 예. 그런 음. 일은 저희가 박물관에서 일도 하고 그랬죠. 근데 병에다 가둘 게 아니라 저도 보내줘야 될까요? 예? 어? 어, 얘들이, 얘들이, 갖다, 보내주면 또 와. 애들은? 응, 어, 와. 어, 이 저성에 못 들어가가지고 또 와. 와가지고서 또 시사를 놓는 게막 아프게 하고, 지금들은 의학이 발달돼서 병원에 가고, 정신 환자들도 병원에 가서, 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전부 다, 옛날엔 열, 열이면 여들은 해가지고 다나빠어 그럼 저 옆에 시커먼 그림은 쭉, 보고, 저 뭐예요? 화살은 뭐예요 화살, 저거는, 선생님도 살 있어. 살을 예. 타구나. 사람마다 네네. 살을 타고나, 어? 다 그냥 좋은 사주만 타고나는 게 아니라, 네네. 살을 타고나면은, 그게 이제, 그, 말하자면은, 뭐, 천살, 저, 뭐야, 팥살, 뭐, 액살, 이런, 차, 고살, 이런 살을 타고나면은, 그것 때문에 돈벌이도 안 돼, 취직도 안 돼, 장계도 못 가, 음. 되는 일이 안 돼. 음. 아, 이거 안 돼요. 그러면은, 저렇게 해서, 풀어내는 게 있어요, 방식이. 아, 그, 뭐, 옛날, 그, 살풀이, 뭐, 네, 그런 살풀이. 거. 그런 게 살풀이죠. 네. 살풀이를 네. 이렇게 해서, 그게 저기, 천살, 연살, 지살, 열살, 연살, 연살, 월살, 일살, 시살, 겉살, 이렇게 음. 해가지고서 그걸 풀어내는 방식이 있어요. 아, 그렇죠. 꽃이 네. 화살이에요, 저게? 화살이라고 꽂아놓은 거예요, 저거 화살, 를 쏘는 거예요. 불, 그, 이게, 이게, 이게, 감은 종이에다고우에다가는 네. 수수망이, 그쵸, 제하고, 뭐, 고춧가루, 소금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맹하게 만들어서 거기다 꼽아가지고 이제 거기다 불지해가지고 쏴내는 게 머리다 이렇게 씌어가지고 쏴내고 제사를 시키는 거예요. 을내 그 음, 아, 보내는 거예요. 그 살이 있는 사람한데 네, 그렇죠. 아, 그 사람 앉혀놓고 네. 그러면 음. 그럼 유 한참 이상하게 그 취직도 되고 장례도 가고. 그럼 음, 음. 음. 아기 때 죽은 애들은 불쌍하잖아. 영원히 그러면 조승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병에 갇혀 있어야 돼? <웃음> 갇혀서 물에다 떠떠내가 보네요. 또그 네. 저기 호박 같은 거 근래 와서는 호,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안 하는 게안 하지만 옛날 얼마 몇년 전만 해도 저기를 어, 유리병에다가 이렇게 가두고 가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저기 땅에다 파묻고 그 저기 지금은 호박을 해가져서 이제 호박에다가 그, 그, 그 번을 발라 못 저기, 저기 뚜껑이 안열어지게 그래가지고저 냇물에다 떠낼까 보내면은 그게 동동동동 호박이 떠서 내려오면은부 그때는 지금은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옛날에는 뭐 빨래를 하려면 냇물에 가서 그 찬물에다 막게 빨고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저희 음, 어릴 때도 그랬는데 음. 부잣집 매느리가 거기서 빨래를 하는데 뭐가 노랗게 동동동동동 떠내려오는 겨 떠내려와서 뭔가 하고서 가서 보니까호박이요 이상하다. 하고서 호박을 열어보는 게 쟤들이 나오는 게들 솟는 거예요. 솟아서, 그래가지고서 그,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요 네. 오셨요